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! 오늘은 선물 개봉기를 할겁니다! 두개가 왔어요 이거는 좀어한한달 전인가 왔고 이거는 한 일주일 전인가? 이주일 전인가 왔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하려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냥 이거부터 뜯어보려고요 <웃음>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에서온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온 유현진님 유현진님이 보내주셨고요 해외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우체부님 조심히 넣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게 이게 써있더라고요 먼저 보면 편지부터 영원히 빛내줄게요 어, 감사합니다 영원히 빛내주신다니 오 <웃음> 색연필로 음. 아, 막 색칠도 했어. 친쿵님에게신쿵님을 좋아하는 현지 올림 <웃음> 13살이라고 합니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? 이제 내년에 중학교 입학하시면 유현지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지 잘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간직하는 곳에 이제 현지 받으면 항상 그방 서랍에 간직을 하거든요 선물이랑 거기에 같이 간직, 간직하겠습니다 몽골에서 보내셨는데 한국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외국분이 보내주셨는데 저 안보고 여러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딴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어때요? 아! 어떡해 <웃음> 귀여워 한국어로 다 써있어 보이세요 불고기 맛? 감자치? 카레 맛? 감자치?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거 아시니까 한국어로 <웃음> 다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<웃음> 과자, 편지, 초콜릿 등등 진짜 꽉 채워주셨는데 일일이 다 한국어로 적어주셨습니다. 한국분이 아니세요. 제, 제 방송을 자주 보시나봐요.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또 어떻게 알고. 불고기맛 <웃음> <웃음> 감자칩, 카레맛 감자칩, 매운맛 감자칩, 오렌지 맛 초콜릿, 쇠고기맛 감자칩, 이거는 떨어졌나? 없나 이거는? 마늘 매운맛 새우깡! 오 이런 것도 있어? 이거는... 그렇군요! 한국어를 적어주신 이유가 있었어요. 딴거다 적혀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... 뭐야 뭐야? 참기름만 라면!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라면이래요. 그 가장 유명하다는 참기름 맛 라면이래요. 참기름 맛 라면? 미나라 참기름 라면 비슷한 건가? 이거는 제가 따로 리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한국어로. 와, 글씨 저거다 잘 쓰는데요. 분이신데 한국을 그냥 몇번 놀러오셨나봐요 근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죄송하다고 쓰여있는데 진짜 글씨가 너무 또박또박 잘 써져있어요 저만을 써글씨는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신다는데 김지님 저는 한국어를 저도 잘 못해요. 저도 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 영상 보고 한국어 공부는 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의 영상을 보고 한국어 공부를 하세요. 저는 발음도 안 좋고 하니까 저의 요리만 좋아해주시고 메이크업 영상도 좋아해주신다니까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올릴 테니까 한국어는 다른 분 영상으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걸다 손에 들수 있어? 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그니까, 러황금가잘 먹을게요. 이 많은 홍콩에서 온 간식거리들은 제가 따로 리뷰를 하겠습니다. 홍콩에서 유명한 과자들과 그 다음에 라면 해가지고 따로 영상을 올릴테니까 그 영상 이제 봐주세요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히 뭐라고 저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주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신곡 되겠습니다 선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여기 주소 적어놨고 항상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면 재료 재료, 계량 이런거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주소나 뭐 이런거 택배 받을 주소 이런것도 다 있으니까 항상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족하고 약간 엉성한 선물 개봉기 어떠셨나요? 다음번에도 더 많이.. 마... 아닌데? 그게... 다음번에도 네 이제 선물이 오는 즉시 즉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개봉기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한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!